잠깐만요 왜 문이 잠기나요 나나무지도 안했는데 수상한 칫솔 더러운 거울 더러운 변기 다 더러워 여기 나가면 귀신이 있거나 아, 또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방금 저기로 지나갔다고요 제가 오면은 화장실에 숨는 건가? 잘 아, 모르겠다. 가보자.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뭐. 숱다구요. 음. 숱다구요. 막 다른 길. 이건 뭐지? This wood's 뭐... 부셔... 셔야되나 소리가 들려 아... 붓을 도구 찾기 도구가 어디있을까요? 망치같은거... 필요할것 같은데 여기 딱히 없었잖아요? 어디있으려나? 근데 이 게임 그나마 나은게 시간 초과 이런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아까 왔던 곳있데? 세요 어? 귀여워 어? 이거 뭐야? 피야, 피! 무서워 여기 피가 왜 있어? 뭐야? 이게서머 뭐지? 무서워. 이게 뭐야? 저주인형인가? 그러네요. 오끔찍하여라 반복이야. 오뭐 있을까봐 조마조마해요. 어 이건가? 왠지 이걸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려주세요 그게 뭐야? 뭘 토하는거죠? 안돼요. 무섭다고요문 닫고 나갔어. 어우 못 봐봐요. 아유, 난 갈게요. 잊지마라 제발. 수저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아 도 갑니다 주인공 이상한 소리 내지마 무섭다고 싸워야 되는데 귀신아 싸우자 무섭다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죠? 여기는 어디야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소리가 들린다고? 눈소리 들려요 네 저기있네 그냥 가면 되나? 넌 울어라 난 갈게 무서워 저 귀신은 왜 우는 거예요? 이건 뭐야? 어린 왕자 비슷하게 생겼다. 그쵸?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저건 뭘까요? 또 서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뭐지? 우두술? 이게 부두 인형인가? 귀신을 뭐 잡아야 되는 건가? 난 잡기 싫어 시나 오지마 오지마 아, 아이 깜짝이야 로커가 어디 있었어요? 아하 여기구나아 무서워 이 내 심장 내 심장 심장 오 이렇게 잘 되는데 그니까요 너무 빨리 와요 아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고요? 그럴 수도 있겠다 숨었어요 숨었어 살려줘요 <웃음> 좀비한테 뜯겼어요 그냥 기다려서 기다려요? 이렇게? 존벌을 해보지만 오지 않네요 어, 숨어 숨어 숨어 됐다 이제 됐을 거예요 이제 됐어 어 살았다 어 살았어요 갔나? 간거 맞죠? 나갑니다. 무섭게. 아 무서워, 진짜. 간거 같아요. 어, 이게, 이게 뭐람? 오. 어, 앞서사 어, 열리는 건가? 곳곳에 숨는 장소가 이렇게 있네요. 난 어디로 가야 하나? 무서워요. 무서워. 열리지 마. Shit, the door's jammed. Shit. 예, 무서워라 우선, 우선, 우선, 우선, 우선, 우선, 우선, 우선, 우 숨어, 숨어, 숨어 숨어, 숨어. 이번엔 잘 숨었습니다. 어디 갔어? 아직 쓰러져 있죠. 빨리, 빨리 가버려. 가라고 쟤는? 소리가 들리는데? 귀신 소리? 아닌가? 홀드. 아! 저, 저걸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될것 같은데. 여기서 찾는 것 같고? 숨어서 갈까요? 슬금슬금 숨서 뛰어서 가기 아, 왜 저렇게 숨소리 정말 제 마스크 씌워줘야되는데 날 발견한거 아니죠? 예 네, 아닌거 같아요 이거 어. 어, 열수 있는 잡혔다 잡혀버렸어요 안돼요 전 여기서 살면 안된다고요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뭐가 있나요? 아! 날 발견했어 아! 맙소자 대체 아이템은 어디에 있는거야 아, 진짜, 어떻게 해야 되죠? 뽕포기. 메롱. 넌날못볼 것이다. 아, 무서워. 가기만 하면. 분하다. 분하다구요. 에헴. 나 없다. 나 없다. 칠적. 어. 숨었습니다. 숨었어요? 어, 안 보여. 나. 네, 낭독해요. 제가 그런 걸할수 있을까요? 여기로 가볼까요? 가볼게요.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? 어, 퓨, 퓨즈, 퓨즈, 퓨즈. 안... 어 퓨즈 찾았다. 예가가리린 아임 가린 다시 숨어 야 라디오가 요.. 왜 올려 너 시끄러워 이비 넷에 숨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쵸? 올테면와 와봐 진쩍 이대로 가요 전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아, 수 갈수 있어 갈수있다고요갈수 있어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니다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아..아..지금 손 떨려 스물넷 안되나? 스물넷 안오나? 올테면 와봐 바로 안오네? 갔다 갔다. 어, 어디? 아, 여기 있구나. 수 있는 건가요? 알았어! Me alone. Yes, that's the way out. Me out. Oh. Where is she? Where did she go? Where did she go? What? Ah! <웃음> 이게 끝난 건가요? 이 아마도 데모 버전이라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전 아무튼 이, 이겼습니다 전전 전 해냈다 해냈다구요 신난다 아휴 여러분 저 지금 엄청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